지난 시간 아오이 소라씨가 왜한중일의 유명인사가 될수 있었는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날 고품격 전문 야매채널 야매지식보관소입니다. 그랬던 아오이 소라씨가 최근 롤랜드의 유튜브에 출연하여 오랜만에 근황을 알렸는데요. 출산을 무사히 마치고 현재는 육아에 전념 중이라고 합니다. 롤랜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짤막히 소개를 하면 일본의 호스트업계의 황제로 불리며 최고연봉 30억을 찍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양한 사업을 확장하고 방송 출연도 하여 암튼 매우 잘나가는 남자라고 합니다. 일본은 성인 영화나 호스트업이 합법입니다. 만 사회적으로는 둘다 천시받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롤랜드가 어떤 사람인지 단적으로 알수 있는 소라씨의 재밌는 멘트가 나오는데요. 롤랜드를 만나기 전한 스태프가 소라 씨에게 말하는데 엄청 실례입니다만 똑 부러지게 화장하고 나오셨네요. 롤랜드랑 같이 섰을 때 대충 하고 나오면 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좀 세게 하고 나왔어요. 질수 없어 라는 기분으로요. 그런데 부담없이 차려입고 업계의 옛 동료 메고미 씨를 만났을 때가 더 나아 보입니다만 그러한 두 분이 만나서 서로의 공감대도 공유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여기서 롤랜드가 직업에 대한 편견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호스트란 것도 꽤 언더그라운드라는 이미지라고 할까요? 노골적으로 하는 직업 차별이 꽤 많았거든요. AV업계라는 것도 꽤 특수한 업계잖아요. 호스트업계처럼 직접 경험한 건 솔직히 별로 없었는데요. 하지만 SNS상에서 보는 건 많았죠. 하지만 그런 건 화장실 낙서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말자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서서히 없어져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봐주지만요. 역시 TV에서 호스트로 불릴 때는 역시 광대처럼 다루어져서 저를 거칠게 다룬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죠. 아오 이상도 TV에 나가시는데 그렇게 느끼신 적은 없나요?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잘하냐라고 했을 때 난건대고내 자린 여기구나 라는 기분으로 정리했어요. 어른이시네요. 전 그게 너무 싫어서 한 사람의 연예인으로 봐줬으면 하는 기분이 있었어요. 소라씨의 체계도 단순한 AV배우로 여겨지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소라씨가 자서전도 출판했다고 합니다.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호스트업계 완전 좋아해서 저 자신을 바꿔준 업계니까 사회적 권리를 올려야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업계를 바꾼다면 어떠한 제도 개혁보다도 효과적이다 생각하고 저를 한 사람의 스타로서 생각하고 달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어른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근데 실제로 AV배우가 TV에 나와서 자신의 권리를 얻은 건 처음이시잖아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역시 저를 바꿔준 업계고 나쁜 측면까지 알고 있지만 역시 좋거든요. 저는 만만하게 생각되고 싶지 않았었고 관련해서 일하시는 스태프분들도 되게 자부심 갖고 일하고 계시고 거기는 정말 쉽게 생각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유명해지면 모든 분들의 권리가 올라가겠지 하고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역시 몸을 쓰는 일이고 내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최전선에서 해볼까 막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싫어하는 장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돌아갈 장소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롤랜드는 자신이 자격지심을 극복해낸 계기가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어떤 업계든지 세상 사람들이 꼬림직하게 보는 업계에서 모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억울하면 넘도원이 되라. 요코즈나 중에 아사슈르라고 있었잖아요. 그분을 만날 때 내가 만나도 되는 사람인가 하는 찜찜함이 있었거든요. 저는 호스트에다가 언더그라운드란 세상의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난 예컨대 포스트 업계라도 넘버원이 된 사람에겐 뭔가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존경해. 라고 하시길래 깨달음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계든지 넘버원이 되면 권리를 얻고 자신의 위치도 생기니까 넘버원이 되라라고 그런 메시지를 우리와 비슷한 업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어 모두가 궁금해하실 소라씨의 결혼 스토리를 물어보는데요. 결혼 상대와 친해진 계기. 남편분하고 친해진 계기랄까요? 까요 원래 같이 일하던 사이였는데 사적인 만남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다음에 만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라고 생각했어서 엄청 놀랐거든요 그중에는 돈 많은 남자, 키가 큰 남자, 그렇게 여러 가지 타입의 남자를 적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아오 이상이 생각하는 돈 많은 남자는 어느 정도인가요? <웃음> 평범하게, 집을 가진 정도, 오오.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사고 그런 어, 뜻은 아니고요. 근데 그런 조건이랑 전혀 안 맞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쪽으로부터 호의는 있었지만요. 안돼안돼안돼 이런 느낌이었죠. 다음에 만나는 사람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안 돼요 라고 말했었는데 여러 만남들이 있고 여러 사람을 보던 중에 나 부자하고는 절대로 결혼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아 왜요? 반드시 바람 피테니까요. 그리고 애기가 태어나면 분명 나는 애만 봐야 할 거고요. 돈 가진 사람은 바쁘고 바쁘니까 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안 되겠다 맘먹고 그 중간을 노려야겠다 한 거죠. 일안 하는 사람도 싫거든요. 그래서 부자하고는 절대로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사람 같은 느낌인 거죠. 아 그렇구나. 술 마셔서 해롱해롱대고 있을 때 저를 돌봐주는데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귀엽네 하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반대로 엄청 꼬질할 때나 술 취해서 화장이 엉망이 됐는데도 얼굴도 거의 생얼이돼도 귀엽네 하고 이 사람은 말해줬으니까 이 사람이다 싶었던 거죠 그쪽 업계의 타별 배우로서 빛난 후에 처음으로 손에 쥔 보통의 행복 원래의 꿈은 가정주부였다 고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오이 소라씨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편견이라는 벽에 맞서고 있습니다 처음 이 영상을 기획했을 때엔 그저 소라시의 유명세에 기대 보려는 가십거리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면 할수록 소라시의 멋진 모습이 발견이 되고 아예 팬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성규 아나운서 같은 유명인이 소라시를 언급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는지 왜소라시를 은사라고 표현했는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도 한의사 가우고 나발이고 소라시의 팬임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한 구독자 분들 중에 소라 씨 팬이 계시다면 굳이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성 시청자 여러분 일동 차렷하고 소라 씨에게 그간의 감사 인사 올리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일이 벌어집니다. 라인 나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